Rich man. 안녕하세요. 오늘 이 맥주가 어, 어떻게 맛있냐 어떻게 맛있냐 뭐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까 제가 이제 필리미로를 가지고 아이폰으로 이제,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모니터비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인지 촬영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<웃음> 켰습니다. 아. 네, 수박의 맥주 끝났어요. 자, 두 번째 제목이 한강입니다. 3주 이두주인제 제일 읽어봤는데 이 예, 오렌지 오렌지를 혼합해서 이게 렇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. 한번 마셔보고 맛이 나와도다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. 여러분 아, 저 퇴근하려고 마지막 일 예, 로고를 씁니다.